이 남자로 봤었을 때는 뭔가 덤벙 덤벙거리는 게 많은 건지. 뭔가... 계속 챙겨를 줘야 될것 같은 사람 그런데 사람들 이미지로 봤었을 때는 반듯한 이미지지 여자는 그냥 계획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 사람 일인자가 아니라 이인자에서 머물 것 같은 사람 그냥 여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걸 조심해 보여줬을 때나 내가 느꼈을 때도 이 남자가 더 많이 좋아하고 애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 오래 아이가 들어와도 괜찮아. 네. 안녕하세요. 연현신당의 언니에 계십니다. 오늘은 공합을 하나 갖고 왔어요. 그러니까 서로가 많이 좋아하는 거는 느껴져. 서로가 많이 챙기는 것도 느껴지고. 근데 여자가 나이만 어리지 더 어른스러운 생각을 할것 같은 사람이야. 되게 많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고 잘 들어주고. 잘 이렇게 보필을 해줄 것 같은 사람이야, 여자로 봤을 때는.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강단이 있다고 해야 될까? 딱굴고질것 같은 거 있잖아. 잘안 꺾일 것 같은 사람. 이 남자로 봤을 었 때는 뭔가 덤벙덤벙 거리는 게 많은 건지 뭔가를 이렇게 맨날 까먹고 다니는 건지 뭔가 계속 챙겨줘야 를될것 같은 사람. 그런데 사람들 이미지로 봤을 었 때는 반듯한 이미지지 보여줬을 때나 내가 느꼈을 때도 이 남자가 더 많이 좋아하고 못 넣는 것처럼 보이는 게더 많아. 애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 궁금한데 음, 나는 노력을 했는 것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퇴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.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 않아서 만들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더 들어. 내 부부의 궁합으로 봤을 었 때는 나쁜 궁합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어서 살겠다라고 보여지지 그러면 이분들 올해 운은좀 어때 보여요? 이 남자도 뭔가 어, 잘 잡아놓은 거 같아 그냥 잘 다져놓은 거 같다고 해야 되겠지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다 어느 정도 범위 내로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라서 올해 아이가 들어와도 괜찮아 세 식구가 늘수 있어 이 여자는 그냥 계획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 사람,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에서 머물 것 같은 사람,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해줘 챙겨주거나 이렇게 푸시를 해줘야 될것 같은 사람. 대장으로 할 수는 없어. 직업으로 봤을 때도. 그러면 조심해야될점 어떤 게 있을까요? 나는 남자가 건강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아. 그냥 하나씩 고장이 날것 같고 그냥 머리도 지끈지끈거리고 내가 기침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기관지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여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거 조심해. 근데 예민한가 봐. 이둘 중에 누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. 그래서 딱 어떤 말을 들었을 때딱 단어나 이런 게 거슬려 그러면은 딱 지나 이분들 뭔지 말씀드릴게요 남자분은 배우 소비자 응 여자분은 노은정 두분 언급을 절대 안 하고 둘의 사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. 요 결혼할 때 그런 거를 먼저 얘기하고 간건 아니고 남자가 먼저 했다든지 여자도 거기에 동의를 했을 것 같고 남자가 워낙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조심하는 거 아닐까? 나는 모르겠어 이혼수보다도 나는 애가 들어서는 게 있었으면 있겠지 이혼 응. 잘 모르겠는데 절대. 왜냐면 아직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. 여자분은. 그냥 결혼하기 전부터 은퇴하고 SNS도 음. 안 하고 음. 다안해아 그래서 막이혼이야 마냐 이런 얘기 나는구나 그냥 서로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? 근데 남편, 남편 내조하는 거 아니야? 여자분은 다시 방송을 하거나 그러고 음. 싶은 마음 없을까요? 왜 없어 있지 결정 가득히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집안에만 가만이 못했을 거 같은데 그래서 결정 이 나온 거 아니야 아까 내가? 만약에 활동을 좀 하면은 풀리지 음... 움직이게 되는 사람이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데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할 요릇이야 그게 정말 감옥이지 청산 없는 감옥 이두 분의 관계를 더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을까요? 여자는 집에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반드시 하시고 좀 몸을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 같은 거 있잖아 음. 그런 거를 좀 해서 그러고 살아야 될것 같고 근데 남편이 잘들어다봐주고 남편을 잘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그 믿음 하나로 똘똘 뭉친 것처럼 남 봤어 또 남은 거는 이제 이세를 봐서 해피바이러스가 돌아했지 않을까